자 17번 재산 범죄에 관한 서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고라 그랬거든요 답은 저 아래 여기 3번인데 지금 표시가 가려져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비트코인 요즘 뭐 많이들 아시죠 비트코인 자 이것도 뭐다? 바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는 거 그죠? 재산상의 이익으로 봤다는 거좀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을 봐볼게요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끊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남의 동장, 통장에 있는 것이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로 지금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그 중에 일부를 또 인출했어 그죠? 돈을 찾았단 말이죠 그사정어라는 을에게 교부했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작물취득이 그러 되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죠. 비록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지금 이체를 해왔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잠깐 돈이 어 간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통장에 통해서 금융기관에 지금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인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작물취득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경우에, 장물 취득 때 인정하지 않았고, 또 나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장물, 물건 아니야.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뭐예요? 예? 비록, 저기에서 돈을 받았지만은, 돈, 의의 의리 지금 돈을 교부받았지만은, 지금 자신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지금 돈이 빠져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탁이 한번된거 아니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장물 취득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 됐고 이제 삼번3 4번 한번 볼까요 이제 자삼번자 보겠습니다 3 번에 보면 갑이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3번이 3 번이 답이다 했었죠 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천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의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자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꼬랑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이 경우에 지금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지금 돈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지금 뽑아 먹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통장에 어떻게 돼요 들어있던 돈을 빼서 지금 인출한 거란 말이야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절도도 어떻게 돼요 영득의사가 있다면 절도죄도 성립하겠지 x 그죠 내 생각에 얘가 지금 이 갑이라는 애가 어디서 삼류 형법 지식이 조금 있었나봐 그래서 다시 통장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죄가 안된다는 둥뭐 어떤 헛소리 같은 거 했나보지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좀 했나보지 그러니까 지딴에 대가리 굴린다고 굴렸는데 헛소리하고 있네요 그죠? 예, 걸리죠 이것도 전부 다 예. 어설픈 그러니까 형법 지식 안다고 저기 하면 은 당해 괜히 쓸데없이 나댈 필요는 없어요 자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갑이 A의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또 함께 타요 그리고 도주하다가 경찰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A를 칼로 찔러버려요 그리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 갑이라는 애 상당히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네 내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A의 재물까지 가져갔는데 강취했는데 또그 A보고 운전하라고 해갖고 그 차를 또 함께 타또 웃기지 그지 그러고 나서 도주하는데 또 경찰을 만났다 해갖고 야 아무리 경찰 따라온다고 해도 얘를 찌르면 되겠냐? 지금 얘 A라는 사람은 지금 차까지 태워줬는데 그지하참 나쁜 놈이다 그죠? 어쨌든 강도상의로 처벌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5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거 쇼핑백 사건인데 읽어볼게요 갑이 A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섞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을이, 어 A의 지시를 받아서, 갑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공갈, 에, 을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거, 말로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갈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갈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을은. 자, 볼게요. 그럼 사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파를 통해서 보니까, 네, 아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A라는 사람의 돈을 절취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쇼핑백에다가 담아놔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이 여기 이 쇼핑백 안에 무슨 재물을 넣어놓거나 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걸 여기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훔쳐온 거 그대로 쇼핑백에다가 잘 모셔놓고 집에다 몰래 감춰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갔고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졌어 보니까 갑밖에 가져갈 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걸쓸갔다가 경찰에 신고해갖고 어 갑이라는 놈이 내돈 훔쳐갔으니까 이거 찾아주세요 하고 경찰에 얘기해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뭐 증거가 있니 없니 뭐 복잡하단 말이야 절차가 가져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얘가 또 아주 간교한 놈이겠지 그러니까 A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돈을 찾아올 확률이 적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 아는 건달 후배들한테 얘기해갖고 돈을 찾아오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을에게 얘기해서 얘야 어, 형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갑이라는 놈이 내 돈을 가져갔다. 그래서 니가 좀 이거를 겁을 줘서 겁을 줘서 좀 뺏어와라 다시 뺏어와라 원래 그소이 쇼핑백 뭐이 쇼핑백에 든거이 돈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어 의리하는 애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혼주을 내놓고 다시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했어요 혼자 가면은 좀 힘들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자기 아는 조폭 깡패를 하나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병과 같이 힘을 합세해갖고 같이 어, A라는 놈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겁박을 줘요. 겁박을 주니까 이 거, 갑이라는 놈이 아유 알았다 알았다 돈줄게돈줄게 돈 줄게. 해서 이 쇼핑백을 고스란히 이 을과 병한테 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쇼핑백이 일단 얘네한테 가고 나니까 이 갑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기껏 공들여서 A꺼 훔쳐왔는데 그죠? 그래서 이 갑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해놓고 어떻게 신고하냐면은 을과 병이란 놈이 와서 나를 겁박을 줘서 이 돈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뭐 어, 얘가 지금 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났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쇼핑백에 든 돈은 원래 누구 거예요? A 거 아니야? A 거. 그죠? 원래 A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을과 병이 이 쇼핑백을 갖고 예, 돈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의 이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A 거란 말이야. 그죠. A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을과 병이 두 명이 나왔죠? 파, 판례 원문에는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이 나오고, 거기에, 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래서 공동, 공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갈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 공갈이라는 것은, 어, 타인을 공갈해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어, 교부받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이, a, 이 쇼핑백에 이거 돈 들어있는 돈 같은 경우에 원래 a 이 아니야. 그죠? 가백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물건 자기가 지금 되찾아온 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봤냐면은 공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됐다? 바로 찾아온 이 쇼핑백, 을과 병이에 겁을 줘서 찾아온 이 쇼핑백에 든 돈은 어떻게 돼요? 어, 이 공갈제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